안녕하세요 초롱쌤입니다 유튜브 검색을 통해 찾아주신 고객님 오늘은 스타일링 쉽게 하는 법까지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그럼 변신하는 과정 함께 보실까요? 오늘도 어김없이 다운펌을 진행합니다. 열심히 저만의 레시피로 다운펌 약을 만드는 중입니다. 다운펌은 거의 남자분들 필수템이라고 볼수 있죠. 근데 도대체 다운펌은 왜 하는 것인가? 다운펌의 장점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커트 주기를 늦출 수 있다. 특히 투블럭 하시는 분들은 밀기만 하면 자라나온 지저분함이 빨리 느껴지실 거예요. 다운펌은 말 그대로 모발을 다운시키다. 즉 두피에 붙여버리기 때문에 기존의 커트 주기를 조금 더 늦출 수 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손질이 편하다. 그냥 말리기만 해도 옆머리가 다운되어 있으니 얼마나 편리할까요? 대부분 세 번째 이유 때문에 많이들 하시죠. 대망의 세 번째, 얼굴이 작아 보인다. 머리가 부해 보이면 그만큼 머리가 커 보여서 다운펌을 한번 해보신 분들만 아는 그 매력이 있죠. 하지만 다운펌 해보신 분들 중에서도 너무 센 다운펌 약으로 했다가 두피 화상 및 머리카락이 다 타버린 상황을 겪으신 분들은 마음에 상처가 있어 다신 안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항상 미용실에서 다운펌 하실 때는 두피가 따갑거나 뜨거운 경우라면 담당 미용사 분께 사실대로 얘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안 눌릴까 봐 참고 계시면 더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은 리프펌을 진행할 겁니다 리프펌은 무엇인가요? 낙엽을 영어로 리프라고 하고요 나뭇잎 모양을 뜻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깻잎머리 유행했던 것처럼 이름을 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은 이름은 아니니 그렇게 생각해 볼게요 앞머리 쪽에 볼륨감을 위해 뿌리펌과 리프펌을 진행할 겁니다 양 옆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스타일링 하기 위한 펌이고요 리프펌은 어느 정도 기장이 있는 분들이라면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파마를 할때 전체적으로 빽빽하게 파마를 말지 않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건축을 전공했던 게 도움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설계 도면을 항상 봐왔던 저로서는 고객님이 원하는 스타일의 머리 도해 도를 먼저 머릿속에 그려두고 이 고객님의 두상과 모발의 흐름을 먼저 파악해서 이 각도로, 이 로뜨 크기로 파마를 말면 이렇게 떨어지겠지? 미리 머릿속으로 설계를 해두고 파마를 말기 때문에 저한테 머리를 받으시는 분들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기존 미용의 틀을 깬 저만의 창조적인 시술이기 때문이죠. 또한 자연스러운 걸 좋아하는 저로서는 빨리빨리 되는 인위적인 열처리를 싫어합니다. 서서히 만들어져야지 펌도 자연스럽고 원래 내 머리 스타일인 것처럼 오래 유지되고 예쁘답니다. 이건 저만의 개인적인 파마 스타일이니 그냥 이렇게도 하는구나 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자이너들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미용은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가 아닌 예술적 행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마다 스타일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좀더 특이한 편이고요. 모발의 구조만 이해하고 펌제의 성분만 이해한다면 펌은 자연스럽고 오래 유지될 수 있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고객님께서 손질하기 쉬워야 된다는 거죠. 컬이 많으면 오히려 관리가 더 안되고 뻗치는 경우가 많아요. 대신 컬이 많으면 가성비로는 괜찮죠. 한번 컬감 있게 파마하고 두번 정도의 커트를 할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맨손으로 파마를 하는 이유는요 저한테 머리 하기 이전에 펌을 하셨던 흔적이 있어 제가 하려고 하는 리프펌에 방해가 되는 펌 자국을 손에 있는 열감으로 핸들링하면서 펌을 살짝 풀어주기 위해 맨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매번 생각하는 게 원래 좀 타고난 미용인이 아닌가 싶어요 대부분 미용인들이 중화독이라고 해서 손에 약품이 많이 묻거나 하면 건선처럼 피부가 갈라져서 많이들 고통받으시는데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손을 막 쓰는 것 같은데 매일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운펌과 리프펌을 한 모습입니다. 다운펌한 기준에 맞춰서 다시 나머지 커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 가르려고 하는 방향을 잡고 열을 주고 뜸을 들여줍니다. 인스타에서 젖은 머리 연출하는 제품 궁금하셨죠? 폴리쉬 오일이라고 웨트한 머리 연출하는 오일 제품입니다. 떡이 질 수도 있으니 우선적으로 양옆을 먼저 발라주고요. 그 다음 뒤로 넘겨주고 포인트로 될 부분을 한번더 잡아줍니다. 이렇게 앞머리 부분은 남은 오일 잔여물로 손끝으로 표현을 조금 더 해줍니다. 더 웨트하게 표현하고 싶은 부분은 소량으로 조금씩 더 덧발라줍니다. 더 이전과 비교 한번 해볼게요. 기장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리프펌 어떠세요?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안녕!